안녕하세요 하스펀입니다 재미있는 하스펀을 위해 여러분들의 제보를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스펀 주코.co.kr로 제보해주시면 저희가 크리에이터 분들의 동의를 얻어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이번 하스펀도 재미있게 봐주시고 즐거운 안주 보내세요 글쎄요 양꾼야 얘만 어떻게 할수 있으면 진짜 나자크 엑센. 그렇지. 어? 어딜 갑으로? 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야 봤어요? 저의 실력을 운이 없지 실력이 없냐 내가? 풍덩관 세 발이면 죽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무조건 아세 번은 안 죽죠? 풍덩관 세 번은 무조건 안 죽으니까 그래 무조건 여기서. 오 철장 넣코 올라 어차피 여기서 그냥 이 샤라드 내고 풍덩과 세번 때릴 거예요? 세번쓴거 맞죠? 아파츠가다 아, 있었네 그럼 여섯 발 때리잖아 아쉬운데? 아니 다 있을지는 몰랐어 아 진짜 왜왜 왜 나한테만 씨. 바 아, 왼쪽에 그냥 시켜버리.